네,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김상훈 소장은 이 창업통TV 역시 현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예, 전국 대학가 상권 중에서 가장 뜨거운 홍대 상권에 나왔습니다. 요즘 홍대 상권 문 닫는 가게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과연 문 닫는 가게, 특히 임대문의를 써붙인 가게, 어떤 가게를 오픈했다가 문을 닫았는지, 어, 임대문의 가게를 본다는 것은 요즘 어떻게 보면 야 요즘 창업하기 어렵구나 힘든 가게가 어떤 건지 요즘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쇠퇴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아이템 동향을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문단 가게 임대문의 가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수노래방 인데요 1층에 언피어싱 요즘 피어싱 가게 많이집니다 예, 상상마당입니다. 예, 하 김종국의 정육식당. 음. 캐슬프라. 예, 코르카 5년 동안 영업했는데 대학 종료 시점에 맞춰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 일본 스타일 이자카야 예, 홍대 주차장 길이고요. 2층의 갯록구동은 여전합니다. 갯록구동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요 우리 엄마 레스피닭꿈탕과 우리 백숙. 흡연카페입니다. 흡연카페. 이래 그래, 사오는 구름카페라고 어 있어요 전자석 휴양관. 응. 예, 여기 상수동 골목에 왔는데요. 야 상수동 상수동 분위기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나요? 여기 어떻 보면 유럽피안 스타일의 뒷골목 상권 참 인기 좋았던 곳인데 지금 메인 시간대, 평일 8시 때 이렇게 손님이 한가합니다. 네, 가게 이름 재밌습니다. 와인 앤 프렌즈. 와인반인데요 상호 고작 수요일입니다. 고작 수요일. 고작 수요일. 5인, 4인, 4인 코스 33,900원, 생산격 7,900원, 생목살 8,900원 네, 고기 포차입니다. 국제 식당, 레트로 감성 여기 상수역입니다. 상수역 1번 출근인데요. 홍대 새로 생긴 돼지상의 무한리필. 홍대 직영점이네요. 1인분 12,900원, 14,500원, 어, 풀코스 16,900원 무한리필 예, 경기를 잘 보여주는 아예 오늘 제가 오후 한 6시 넘어서부터 쭉 홍대상권을 한번 돌았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거의 한밤 9시 반 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넘게 쭉 홍대상권을 돌아봤습니다만 어, 한마디로 어... 정리를 해드린다면 요즘 홍대상권은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봐왔던 홍대상권 중에서 가장 숨죽이는 거의 멈춰있는 살얼음 같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어려운 그리고 힘든 그리고 참 한가한 이런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더욱 그런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동대 상권은 우리나라 이 창업과 상권에 되게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 같은 상권인데 이 비싼 상권이 정말 임대문늬 가게 정말 많고요 또이 와중에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도 참 많습니다 전체적인 업종 트론들을 본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여전히 가성비를 앞세운 무한리필 이런 가게들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고요 수많은 카페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메인통, 이를테면 주차장길이라든지 이런 상급 지의 임대문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 상급지의 임대문의가 늘었다는 것은 중하급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대 상권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무튼 창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홍대 상권이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홍대 1호점을 오픈하면 전국화할 수 있는 하나의 안테나샵의 대표 상권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 오늘 제가 홍대 상권을 둘러본 느낌으로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코로나 분위기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홍대 상권이 다시 일어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를 던지지 못하고 아예 문을 닫고 지금 쉬고 있는 가게들도 있고 아예 폐업으로 이어질 가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홍대 상권 오늘 쭉 봤는데 저는 이 홍대 상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상권들이 아마 요즘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반면 이제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약간 살아난다. 요즘 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이런 메모드급 홍대상권은 아 어,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부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창업통의 현장 상권 공부 어 계속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언택 창업 강의실 역시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야 하는 것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창업통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홍대 상권을 빚었습니다. 이 언택트 창업 강의실 창업 현장 상권 교육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